안녕하세요. 브로이퍼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빗썸에 상장한 비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비체인의 캐빈이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비체인을 만든 비스티라는 회사의 CEO인 DJ 치인이 와가지고 퓨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영상도 곧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체인이 뭐냐면 비체인은 기업의 상품들이 위조가 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아니면 상품이 제작 생산부터 유통되고 뭐 물류를 거쳐 가지고 사람이 구매를 하고 그 구매 이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상품의 시작과 끝 모든 정보를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모아서 저장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해외 직구 할때 있죠 이 몽블랑이, 이 나이키, 조던 신발이 과연 진짠지가짠지 진짜 애매 하잖아요 약간 뭐 진품 확인서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종이조각이 저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믿고 제가 어떻게 사요? 그렇죠 막상 비싼 돈 주고 샀더니 막 중국산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운동화가 이 조던 운동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거알수 있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갑자기 월드콘이 땡겨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월드콘을 사서 먹었는데 딱 먹으니까 콘이 바삭바삭하지 않고 완전 눅눅해가지고 막 막 찝찝해! 아 이거 한번 녹았다가 다시 온 거네! 그래가지고 상한 거 같고 왠지 여름에는 특히 그죠? 편의점에 요새 막 연어초밥도 팔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거 어떻게 사 먹냐고요 그 상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거를 알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모조품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할수 있고 그 공급망도 투명해지고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까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명품 가방을 만약에 제조를 해요 그럼 제조를 할때이 비체인 nfc 칩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백 자체 안에 그냥 넣어 버려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뗄수 없게 뗄려면 은 가방을 훼손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칩을 가방 안에 내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조를 거쳐서,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체인이 벌써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그 백에 그 NFC 칩을 스캔을 해요 QR 코드를 스캔을 하던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뭐뭘 거쳤으면 어디를 거쳐서 나한테 왔고 뭐 그런거 다 된대요 심지어 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 전에 소유를 했었는데 사고가 언제 났었고 이걸 수리를 했었다 뭐몇 마일을 뛰었다 뭐이런것 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중고차 살때도 진짜 좋겠죠 그래서 아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RFID 라고 자체 제작 기술을 쓴대요 근데 이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라고 해서 뭐 만약에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은 와인의 병에 이렇게 어떻게 그 병을 스캔을 하면 은음 정보가 저장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와인이 공장에서 나갈 때 있죠 그러면 그 라디오 주파수가 되게 멀리까지도 다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이 와인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보관이 돼 가지고 공장에서 언제 나가서 누가 구매를 했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샀는데 아니 30년이라 그래서 샀는데 막 맛은 5년 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방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다는데 비체인은 지금 코인마켓캡에 16위에요. 벤이라고 V E N이라고 돼 있는데 곧 얘네가 메인넷을 런칭을 할 건데 2018년 2분기라고 하니까 진짜 몇달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면은 비체인 토라고 해가지고 원래 토르가 그 어벤져스의 토르가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v e t v e t 으로 바꿀 거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뭐... 아 지금은 웬만한 코인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비체인이 재단은 2017년에 만들어졌대요. <웃음> 맞아, 얘네 웹사이트 진짜 완전 특이하죠. 진짜 게임 광고 같아요, 무슨... 웹사이트가 얘네가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이거보다는 사실 두 번째가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2017년에 만들어졌긴 한데 2015년부터 기업이 부르면 가가지고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하는 블록체인 만들어주고 스마트 컨트랙이랑 API랑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이나 주류나 자동차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산업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얘네가 퍼블릭 체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프라이벳 블록체인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체인이 지금은 팀멤버 보시면 은 지금 전세계 직원은 일단 한 80명 정도 있다 그러고 팀멤버도 관련 경험들은 나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CEO가 중국의 루이비통의 c e o 였고 CFO랑 CO도 e 뭐 PwC에서 일했었고 그러니까 물류 유통 공급망 이런데서 일을 좀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비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비체인의 플랫폼을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미 있다는 거랑 이미 실용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미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체인이 DNVGL 이라고 이 공급망 관리 전문 기업이랑 파트너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업 기업이 사용을 안해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랑 파트너십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DMVGL 있죠, PwC 있죠, BMW 있죠 옥스포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얼 있고 사실 제가 아는 것만 보이긴 하는데 파트너가 더 많은데 어, 기밀 유지 협약 때문에 못박히는 것도 있대요 얘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와인 있죠 DIG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수입 와인 유통회사랑 이미 비체인 플랫폼을 돌리고 있대요 그래서 와인이 언제 어디서 만 만들어졌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30년 산이라서 샀는데 와서 보니까 맛은 5년 산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사이트에 가면은 이미 유스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와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 백 얘네도 누구죠? 뭐 프랑스 백도 명품 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BMW랑도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이 자동차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산될 때 각각 자동차에 디지털 여권처럼 그 지문처럼 그렇게 아이디를 제공을 해서 이제 자동차의 유지보수 할때 사고 났을 때 고칠 때 블록체인에 타 입력이 되게 그래가지고 중고차 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유용하겠죠 자동차는 분명히 나왔을때 4만마일은 탔는데 1만마일밖에 안 탔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되죠 여튼 여기랑 뭐 베이비고스트 의류에도 되고 옷도 사실 모조품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농산물도 내는 거죠 유기농 아시죠? 유기농이라 해서 진짜 비싸게 받으면서 알고 보니까 유기농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리고 아니면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GMO? 그 유전자 변형 음식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알수 있는 거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얘네가 IoT 센서칩도 있는데 이게 습도랑 온도랑 가속도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에 다 저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너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편의점 같은 데 있죠.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거기에서 냉동식품 유통 관리를 이미 하고 있대요. 월드콘이나 초밥 이런 거 있죠. 걔네가 트럭, 냉동 트럭에 이렇게 운반이 될때 상품 하나하나에 그걸 두는 건 아니고 트럭에다가 그걸 붙여서 이 트럭의 온도가 얼마였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뭐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미 몇몇 기업들이 비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바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장성 문제랑 사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완전한 탈중앙화 시스템은 아닐 거래요. 그래서 중앙화랑 탈중앙화랑 섞인 건데, 코인이 두 가지래요. 벤이 이제 베트로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트랑 귀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 얘를 두 개를 쓸 거래요. 그래서 네오랑 네오가스처럼 어떻게 뭐 보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배틀을 소유하고 를 있으면 은이 보유하고 있는 양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비톨가 생성이 되면서 제가 그거를 가스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자세한 정보는 잘 정리되어 있는 스팀밋 글도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좀더 궁금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단점을 보면은 일단 기업 대상의 플랫폼이라서 서비스 가격이 매번 달라지면 안 되겠죠 기업은 사실 기간 단위로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고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적어도 예측을 할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베트랑비소를 같이 두 개를 써서 가격 변동성을 좀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기업한테는 좋고 하지만 은 투자자한테는 약간 매력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죠 물론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면 다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문제가 있겠죠 사실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팔리는 상품이 진짜 한두 개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 난리 나죠 그러면 은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저장을 할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한이 있으려나?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제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아까처럼 상품 하나하나에 다 하지 않고 그 트럭에 트럭 하나에만 센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썸이비체인 상장할 때 상장 보고서를 쓴게 있대요 그리고 그것도 그 링크 달아 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비체인 한국 텔레그램 방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 달아 줄 테니까 거기에 여쭤보시면은 아마 대답 잘해 주실 거예요 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